자동문이었네오 이쁜데? 이런 날은 나가야지 추워도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저것 봐 돔도 있어 위에? 아하 사람 많이 없어서 너무 좋은데? 오 오오 음. 오호 어, 저 사람 짱 많아 등심 여기 툿불은 없네? 툿불 위에 있는 거아니 위에? 이게 다 나는 거 진짜? 그러게 기름이 많은 거를 는데 아니 기름이 없으니까 살짝 보라고잘 아, 들었네 <목마> 무슨 똑같네 빨리 그래? 계산인식시구만 빌트인이라서 깨끗하고 완전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 욕실도 이렇게 욕실이 뚫려 있는데 뚫려 있지 않아요. 샤워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욕제를 가져올 걸 그랬다. 이런 이런 이런. 입욕제를 가져올 걸. 샤워실은 따로 있고 침실. 오새소리아 문을 열어놨네요 헉, 너무 좋다 헉, 바람이 굿굿 굿굿굿 굿, 굿. 너무 편하게 입고 있네 여기는 바비큐 하는 곳 아무도 없어서 좋아요 입구에 세면대가 있어서 어, 아메리카 스탠다드 옛날에 살던 집이 여기 세면대였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굉장히 좋아. 음. 뭐야? 아, <웃음> 이거는 토실살. 아까 갈비살로 뱉기야. 그치? 이거는 토실살. 아까는 갈비살. 왜게 그 중국인들이 많아? 야 사람이 너무 많은데? 봐봐 아니, 이렇게 봐봐. 많이 줘도 되나? 어? 아, 아 느낌 완전 이상해 <웃음> 또 줘볼까? 아 좋네 <웃음> 다 먹었다 딸기랑 스위프리라는 토마토예요 사과 향에 난다는데 못 먹어봤거든요 아, 저 먹어보라고 손님이 주셨어요 약간 방울 토마토 같은 느낌? 오늘의 아침 받침대는 그림입니다. 포장이야. 네, 포장이요. 며칠 사이 더러워진 치즈. 진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지. 여기는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선생님 건가? 이거는 뭔가 도시락 같은데? 버터링 쿠키, 초코츠 쿠키, 오예스, 페르로로시 그리고 금방 사온 루티스미 샐러드입니다. 소스는 따로 포장을 해서 왔고요. 포크까지. 어, 이것들은 제가 휴무였던 동안에 재료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꺼내서 쓰신 것 같아요. 있는 것만 한번 뜯어드렸습니다. 이게 또 갑작스럽게 다 썼길래 또한번더 사고 이렇게 조꼬미 이그나이트 쿠션 것들도 더 샀어요. 이건 저희 샵에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것도 미리 쓰신 것 같아요. 이건 피치 딜라이트고요. 그리고 액자처럼 쓰는 그라내고 있습 피치 딜라이트랑 실버 줄란 체인이랑 요거까지. 그리고 제가 원래 쓰는 뭐 샌딩 파일이 세리오 거였나?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포장도 똑같고 질도 똑같아요. 여기 로고만 달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 스톤이 있길래 그냥 주문하는 김에 같이 몇개 샀습니다. 이 포장 약간 익숙하시죠? 배를 갈라야지만 나오는 그 포장. 이거 제일 제거 잘 돼서 쓰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속오프 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드릴로 많이 갈아내니까 그래서 이게 솔직히 잘 되진 않거든요? 잘 되는 거는 아무래도 속이 제일 잘 됩니다. 100% 아스팅이기 때문에 쏙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비추 그냥 그냥 그냥 무난한 그냥, 그냥, 그냥 뭐 별거 없는 가족중에 적당한 그런 거 찾고 있으시다면 괜찮아요 오늘은 뭐 별게 없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대가락대로 드시는 거. 이거 것도 참 맛있길래. 운동하러 오셨어요 네, 네. 아, 로티 세리 치킨 바비큐 이거 진짜 맛있어요. 후추 뿌렸고 소스는 렌치랑 음, 스위트 어니언입니다. Yeah, you no, know. I'm not.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제 탕비실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저희 삼각대. 2 m 짜리 삼각대이거든요. 2 m 인가1 m 얼마였나? 어쨌든 네, 이거 하려는데 떨어져 있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엄지에 스톤을 많이 넣었더니 이렇게 엄지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좋은 양면 테이프를 써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글루를 붙여버립니다. 이게 또 양면 테이프로 치면 또 똑같은 충격이 가해졌을때 떨어지더라고요. 귀찮아서 오래오래 보관하기 위해 그냥 글루를 씁니다. 네, 저지방우유, 얼음 조금, 우유 많이 했더니 되게 고소해서 맛있어요. 저희 치즈는 갔습니다. 치즈는 죽었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그쵸? 닫아볼까? 그리고 거베라 장미 아 이름이 들었는데 까먹었어요